지금부터 우석깔에, 우석깔에 현지도에다가 어, 이렇게 부재를 올려놓고, 부재를 올려놓고 먹껍질 하는 걸 어,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이런 삼각자를 가지고, 삼각자를 가지고 이와 같이. 지금 편의상 지금 편의상 스펀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죠. 스펀지를 가지고. 자, 이하까지 됐으면은 기준선은 기준선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 기준선은 기준선하고 연결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절단선은 절단 선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 절단선하고 이 절단선하고 이렇게 연결해 줘요.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상단 절단선도 마찬가지 상단 절단선도 연결해 주겠죠 그때 기준선이 우리가 만드는 걸 얘를 항상 이렇게 맞춰 가면서 맞춰 가면서 상단 절탄선도, 이게, 절탄 끝선이죠, 이게. 응. 끝선. 그 다음에, 이 안에선. 두 개만 해주면 돼, 이렇게. 이 선이 아니고, 이거 이 선이 아닙니다. 이 선이 아니고, 이 선으로 할게요. 이렇게요. 잘못했어요. 이 선으로 이렇게. 이 선하고, 그 다음에 이 선하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 상단 절단선이 연결됐고, 하단 절단선이 연결됐는데, 하단 이하 같은걸 지에도패시를 해야 나중에 우리가 톱질을 할때 톱질을 할때 어디까지 톱이 들어왔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뒤에도 똑같이 연결을 해줘야 돼요 뒤에도. 뒤에도. 그러면은 이선하고 이선하고 어, 이렇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이선과 이선이 연결되겠죠 이렇게 요그 다음에 이선하고 이선하고 연결되죠 그 뒤를 박으면서 다른 데다 연결하지 않도록 뒤를 박아면서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었으면 다시 원위치 다시 원했지. 이 기준선하고 이 기준선하고 이렇게 맞춰줘요.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 딱 맞았어요. 자,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음, 지금 음, 이쪽을 따기 전에 물매 몰매 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어요, 이렇게요. 두개두개 있어요. 그 상단은, 상단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선을 긋지 말고 상단에다 표시를 이렇게 해요. 하단 것은 하단에다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 물매점이 상단이 표시가 되고, 하단이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하단이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상하단을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재를, 음, 45니까, 22.5 22.5 이래 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게 중앙에 중앙이에요 이렇게 해서그무기를 그어서 선이 잘안 보이니까 연필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선 따라서 이렇게 요 보이게끔 이렇게 그었으면은 그 다음에 상단에 요, 요 점을 요 점을 다시 또금무기하고 맞춰요. 이때 지금 물매가, 물매가 지금 따지는 점이 따지는 데가 어느, 어느 쪽인가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준, 기준선 쪽이란 말입니다. 기준선 쪽. 기준선 쪽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매를 잡아서 거무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매점을 잡아줘요.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음, 하단점을 이렇게 그 무기로 잡아줘요. 이것은 절단, 절단점들이 여러분들이 가공하게 되네. 이거 먼저 그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절단선을 다한 다음에 이끌려라면잘안 잡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물매가, 물매가 이와 같이 잡혀요. 이하 같은 물매점이 잡힌단 말입니다. 물매가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아까하고 똑같이 다시 이 기준점에다가 갖다 맞춰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가 맞았어요. 이때는 이렇게 맞았으면은 이제는 여기서 딸때 여기서 딸때 어느 쪽을 어느 쪽을 남길 것인가 어느 쪽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서 봤을 때는 이쪽, 이쪽을, 이쪽을 남기고 응. 여기서 이쪽을 남기면은 여기서부터 이 선을 그어서 이쪽을 따내면은 이쪽에 이쪽에 부재가 남아요. 그럼 이쪽에 부재가 남으면은 요 부재 남는 놈하고 여기 봤을 때 여기 상단도 상단도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가 남아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여기는 부재를 이쪽을 따내놓고는 여기서는 반대로 따 버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회 갈 때는 기회 갈 때는 여기서 부재가 여기서 이렇게 따면은 이렇게 따면은 얘가 날아가는 거예요. 얘가, 얘가 날아가는데 얘가요. 얘가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쪽. 날라가는 쪽, 날라가는 쪽에 여기도 날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재가 붙을 때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날라가는 쪽을 날려라. 그러려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게 날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재가 이렇게 눕히, 눕혀지면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톱질을 할 때는, 톱질을 할 때는, 자, 보세요. 자 절단 절단 절단 선이 이거예요, 이거 그죠? 이거 절단선이에요. 이쪽에도 절단선이 지금 희미한데 이 선이에요, 이렇게. 이쪽에서 절단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섭질하는 것은 섭질은 예를 예를 살려야 된다. 살리려면은 여기서 여기가 날라 가요 여기도 날라 가요 날라 가고 물론 여기도 날라 가고 그럼 톱질 할때 톱질을 이렇게 직각으로 집어넣어요 직각으로 집어넣으면은 톱질이 얘가 톱이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여기서 직각으로 집어넣고 직각으로 칠때 이렇게 내어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잘라더 여기 들어가면 안되니까 톱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직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톱을 딱 잘라주면은 톱을 쫙 잘라주면은 톱이 뒤에 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스톱 여기서 스톱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재 여기, 여기 나와있는 부재는 직각으로 들어가야 돼 직각으로 직각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얘가 여기까지 여기서 멈추는거야 그러면 얘가 뽕 빠진다 뽕 빠진다 그래서 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놈들이 퐁 빠지는 거예요퐁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톱질을 한번 해볼까요? 톱한 여기 톱 가져온, 있어요? 가져온 거?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를, 여기까지, 여기까지니까 잘몇 번씩 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톱이 왔으면은, 여기까지 왔으면은, 얘는, 얘는 이와 같은 직각으로. 이와 같이. 그러면은 이와같은 모양으로 잘라줘야 돼요 이와같은 모양으로 잘라주면 은윗면에는 이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져야 돼요 이선이 아닙니다. 이선이 아니고 어, 이선하고 이선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선하고 이선하고 연결이 되고 그죠. 이렇게요. 이와같이요. 이와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잘려지는 것은 요 빗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줘야 돼요. 어디까지 잘내가섭질이 양호하게 잘 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날라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이까진 부분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날리면 돼요. 이 음. 부분도, 요 부분도 연결이 된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석지를 이와 같이. 여기도 심해하니까 잘안 보이죠? 좀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톱지에 톱을 넣을 때는 항상 터을 똑바로 쓸기 위해서는 뒷면이 먼저 들어가는 게터을 똑바로 쓸기 위한, 똑바로 쏠기 위한 요령 중에 한개에요 그래서 항상 터을 뒷면을 먼저 넣고, 톱을 뒷면을 먼저 넣고, 앞면을 나중에 넣어라. 앞면을 나중에 넣어라. 그러면은 이하같이 되겠죠. 이와 같이 뒷면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앞면은 나중에 이렇게 눌러버리면 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절단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절단면이나오 이때 이제는 여기서 물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 중간하고 요거하고 요 중간하고 요게 이제 물매예요 그래서 요 물매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톱으로 잘라보겠지만은 요 물매를 전기제패나 전기제패나 이래 가지고 요 물매를 여러분들 잡아줘야 돼요. 그때 이때도 이때도 마찬가지 항상 항상 이 선과 이 선을 잡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와 같이 이 선을 이렇게. 난 이와 같이 물매를 날리겠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와 같이 물매를 이렇게 날리겠다. 그럼 여기서 보면 물매가, 물매가 기준선 쪽에, 기준선 쪽에 두 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편의상 터보로, 스폰지니까 터보로 한번 날려볼게요. 요, 물매 날릴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기준성. 선을 좀, 선을 보호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물매점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선을 그었다고, 그었다고 치고, 이렇게 그다고 치고, 이렇게 이쪽에도, 이쪽에도 여기서 선을 그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선을 딱 그어줘야 되는데, 그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지금 물멸점 많이 먹었는데, 이와 같이 물멸점을 만들어주면, 얘가, 얘가 암돌이에, 암돌이에, 이와 같이 앉혀야 돼.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앉혀야 반대편에도 이렇게 앉혀야 돼. 그때 여기 도리가돌리가 돌이 절단선이, 여러분들, 돌이 절단선을 안 그렸는데, 돌이 절단선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딱맞이 떨어져요. 어? 자, 이상으로 동영상은 마치시고,